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극복하고 계시겠죠? 네또 제가 리뷰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컨텐츠는 바로 짠네 바로 인스타360 o R 입니다 사실 제가 인스타 360 1X를 리뷰를 했었잖아요. 그때 1X 이후에 제 동생이 1R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1R을 저한테 리뷰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맡겼는데, 제가 좀 사용을 해봤어요. 야외에도 한번 나가보고, 디테일한 언박싱은 아니고, 실사용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네, 그럼 시작할게요. 이게 박스가 딱 있어요 박스가 딱 있는데 인스타 360원 r 트윈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윈인 이유는 지금 보면 4K 와이드 앵글 카메라와 지금 360 듀얼 렌즈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 있어서 트윈 에디션입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네. 박스를 개봉하게 되면은 세 가지 파츠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4K 와이드 앵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부분 네, 양쪽으로 뚫려져 있는 360도 렌즈가 들어있고요 아래 배터리가 배터리예요 배터리 접합부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결합되는 형식이겠죠 얘를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딱 분리가 되죠 딱히 분리되고 결합되고 하는데 소리는 따로 딸깍 이런 소리는 안 나네요 네,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다 네, 이렇게 되고 여기 아래 배터리 결합부를 결합하면 어 배터리 결합을 해야지 소리가 나요. 딸깍 소리가 나요. 네, 이렇게 결합이 되고 네, 여기는 파츠들이 있는데 네, 파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어 USB C 타입의 케이블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브라켓이에요. 브라켓. 프로텍트 브라켓이라고 얘를 채우게 되면은 방수가 된다고 요 방수 네, 360도 렌즈가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걔를 프로텍트 해주는 러버 고무예요꽤 네,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고프로 쇼티를 연결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<웃음> 네 지금 자연광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야외 4K로 찍고 있죠 네, 전, 저는 그냥 걷고 있는데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화면으로 봤으면 잘이 모르겠어요 반대로 <웃음> 자좀더 빨리 뛰어봐 하나 둘셋 오케이 출이 좀 오버되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작은 액정으로는 엄청 어안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날씨가 진짜 좋네요. 네, 이 놈의 코로나 코로나만 아니라면, 네, 이 놈의 코로나만 아니라면, 이 놈의 코로나만 아니라면 진짜 좋은 날씨인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제가 보니까 인스타3601R 이 회사 있잖아요. 이 회사는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아요. 뭐, 인스타고라든지 1X도 굉장한 큰 인기였고, 인스타1R, 새로운 타입의 바디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거든요. 짧은 시간 안에. 그래서 좀더 기대가 많이 돼요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!